어, 오늘 보니까 신규 악세사리가 이게 렇 나왔어요. 어 근데 위 거는 공격력, 공격치명 어, 아래 거는 방어랑 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풀이 지금 요거는 제 부캐고 지금 마법사인데 저는 본게가 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어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원래 제가 뭐, 뭐 지르는 거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몇 개를 사야되나? 최대 최대 아. 구매를 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지르는 것밖에 없겠죠. 음. 어, 어 떨리는데? 두개 플러스 2강. 아, 근데 나는 강아 진짜 안 되겠네. <웃음> 자, 한 번. 짠! 어! 어! 어! 오! 오! 다다 어! 다 썼어! 대박이야! 어. 어, 뭔 일이래? 그러면 이제 세개만 어, 아니, 다 깨지면 어떡하지? 심각한 상태가 발생할 것같은요야 대단하다. 그쵸?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이거 어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이휴어가어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이휴로 그냥 해야지. 그러면 오늘도